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2강도 그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 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2장은 총 5개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절은 국제기금 협약의 최약국 자격으로 협약의 실행을 위한 규정인데요.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 절차와 기금의 분담금 납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국제기금의 협약, 어, 국제기금 협약의 여러 규정 중에서 어, 이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국내 법적 수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어,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에서 제29조까지 총 9개의 종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21조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1조 조문은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유조선에 의한 유리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못한 유료염 손해 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문은 국제기금협약 체약국을 지휘해서부터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료염 손해 금액에 대한 유료염 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보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금의 보상 책임인데요. 이 국제기금의 보상 책임은 결국 국제기금 협약의 입법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책임 협약에 의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유리 오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이 협약이 제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제기금은 오염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 협약의 규정에 따라 충분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오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첫째 책임협약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번째 책임협약에 따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가 재정적으로 그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없고 또한 책임협약 제7조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재정보증이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의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손해를 입은 자가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한 후에도 책임협약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재정적으로 그 여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며 또한 재정보증은 불충분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세 번째, 손해가 책임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제한된 책임이나 또는 이 협약의 채택일에 발효 중이거나 서명 비중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그 밖의 국제협약과의 규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제한된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 유료 오염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합리적 경비 또는 합리적 희생은 이조의 목적상 유료 오염 손해로 보게 됩니다. 자첫 번째의 경우는 책임협약 제3조 제2항 각호 즉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각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가 유료 오염 손해배상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을 보면은, 이 제5조에서 이제 책임, 유조선 소유자가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유료염 손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서 면책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이것이 결국은 그 책임 협약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기금 협약에서 보상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사유로는 첫째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유조선의 선박소비자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책임협약상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예고의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파산, 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인데요.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불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유료염손해액이 책임협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책임자의 항변을 받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기금의 보상한도는 첫째 1사고당 책임협약에 기해서 실제로 지급된 배상액과의 합계액이 1억3 5 0 0만 s d r 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고 역부족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는 기금이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이 1억 3500만 SDR까지입니다. 또세 번째, 이 협약의 아, 3개 체약국이 관련되고 전년 동안에 아, 동 체약국이 그들의 영토 내에서 수령한 분담 유류의 총 관련량이 6억 톤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4항, A호 및 B호에 언급된 보상금의 최고액은 2억 SDR까지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의 1992년 개정 당시까지 사고 경험상 그러한 사고로부터 생긴 손해액및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한 것인데요. 국제기금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이러한 금액의 증액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어, 한편 국제기금의 면책사유로는 첫째 유료오염 손해가 전쟁,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 때문에 초래되었거나 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 당시 정부가 비상업용도로만 사용하던 그 밖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기금이 입증하는 경우와 두번째 손해가 한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부터 초래되었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금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염손해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행한 자기 또는 부작이나 그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금이 입증하는 경우 기금은 이러한 사람에 대한 보상급 지급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 소유자가 책임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면책되는 범위까지는 기금도 면책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허용하는데요. 어, 예방조치와 관련해서는 기금은 면제될 수 없음이라고 규정하여 유료 오염 손해의 방지조치에 대한 보상의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해서 과실상계의 항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한 법률 적용관계를 보면요. 이 오른쪽으로는 그 손해,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했는 장소가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가입되었느냐, 아를 가지고 구분을 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사고 발생 선박이 국제기금협약이나 책임협약에 가입된, 가입한 최약국의최약국에 등록됐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동시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그 영역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의해서, 즉, 이 협약을 받아들인 법에 의해서 두 개의 법에 의한,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과 어, 기금에 의한 보상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책임협약만 제약했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청구는 인정하지 않고요. 두 협약이 모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되고 보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재판관을국즉 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고가 발생했는 손해발생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또비체약국의 경우에는 손해발생국 또는 피고 소재지 등이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해서 어, 이러한 그 관할권이 발생되는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장 제3절은 어, 앞의 1에서 언급한 국제기금협약에 의해서 국제기금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국내법으로 명확화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국제기금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유료임소원의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그 보상청구는 국제기금협약에 정한 것에 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선박소유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는 어, 결국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제기금협약 제7조 6항에 따라 통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기간을 권리 제척기간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소송은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6년 후에는 제기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국제기금의 소송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2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제1항 국제기금은 계속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어, 제2항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자이 조문은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 있어서 국제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4항의 각체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 제구조에 따라 체약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의 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라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 국제기금의 소송 참가와 관련해서 먼저 소송 당사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은 국제기금에 대해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최약국이 국내법으로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소송이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한 경우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제기금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때 피해자가 다시 국제기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액이 달리 확정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간의 소송고지를 전제로 국제기금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당해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의 유무 및 금액에 대해서 국제기금을 구속하게 되면 이중의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금으로서도 자신이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선박소유자보험자 등과의 소송에 참가함에 의하여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선박소유자보험자 등이 쉽게 피해자로부터 정구를 사실상 인정하는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에서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이용하는 등으로 다툼을 할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유료염 손해에 대한 손해액이 피해자,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및 국제기금 간의 한계로 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제기금의 소송 당사자 자격과 관련해서 국제기금은 계속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의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 책임자한을 주장한 경우에 국제기금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및 손해에 액 대해서는 책임자한 절차 안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금협약이 요구하는 국제기금의 소송참가의 보장은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의 허용이라는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조의 적용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송참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하는데요. 국제기금의 이러한 형태의 소송참가를 독립당사자 참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송 계속 중에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 절차에 참가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 이에 의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삼자 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기금은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데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도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종국 판결에 대해서 1인이 상수하면 판결 전부에 대해서 확정이 차단되어 상급심에 이전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제23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 규정은요.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1항 당사자는 국제기금의 소송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소송 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5조를 준용한다. 자, 이 조문은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로부터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음, 당사자의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제기금에 대해서 그 취지의 통지를 하게 되고 그 통지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먼저 소송 고지를 보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6항 제1문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유료염손해보상소송이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에 따라 최악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각 소송당사자는 최악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기금의 소송에 관하여 고지할 권한을 가진다. 보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 당사자로 하여금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최악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3조는 이것을 수용한 규정인데요. 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에서 유료용 손해의 손해액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국제기금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판결결정 또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었던 화해결정에 기속되지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국제기금의 참가 가능성의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당해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고지의 보장을 요구하고 거기에 당사자가 고지를 한 경우 그 고지가 당해 법원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또한 국제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절차로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판결이 있었던 국가에서 종국적으로 또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 국제기금이 그 절차에 실제로 참가하지 않더라도, 않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는 의미로서 국제기금을 구속하게 됩니다. 당의 소송에서 일방당사자가 고지를 하면 국제기금이 당의 소송에 참가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고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국제기금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당사자가 다시 국제기금과의 사이에서 유료오염소원의 발생 및 소원해액 등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물을 필요가 없고 한번에 국제기금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고지에 의해서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판결의 효력에 구속되도록 하려면 그 고지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한 국제기금이 원하면 당의 소송에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으로 행하여 져야 합니다. 유효한 고지가 이루어진 결과 국제기금이 자기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그 소송에서 판결에 관한 사실관계 인정에 한해서이지만 국제기금과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소홀의 행위 및 면책사유의 존부 등은 사실 및 인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제기금이 구속되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송을 어떤 당사자로부터 소송 계속의 사실에 대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의무가 아닌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고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23조 제1항의 소송고지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서면은 국제기금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청구에 대해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국제기금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될 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및 손해에 액 대해서는 책임제한 절차 중에 다투어지게 되기 때문에 국제기금협약이 요구하는 국제기금에 대한 보호제에 대한 당사자의 권한의 확보는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보호제의 권한부여의 형식으로 실현되고 법 제23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제1항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항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자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을 전속한다. 자, 이 조문은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규정한 것인데요. 어, 이 내용에 대해서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관할에 대해서 먼저 소송의 관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어,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의 관할 법원은 유료염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규정에 의해서 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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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 자, 어, 이번 시간은 유료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의 그 보상 책임사유와 면책사유 또, 어, 그 보상청구의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또, 어, 보상청구에 대한 그 재판 관할권 등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게, 다루고,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 이 내용들은 사실상 그 국제기금협약의 내용을 어, 실현하기 위해서 최약국의 국내법으로서 이것을 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국제기금협약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 규정들은 소송법, 특히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과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법의 내용을 상당히 이해하지 않으면 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특징적인 것은 이, 결국 국제기금협약에서 보상하는 것은 책임협약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음, 그러한 그 손해 또 책임협약에서 책임제한이나 면책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그 손에, 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 어,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그 협약이기 때문에 어, 결국 그 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의 경제적인 문제나 소송 절차적인 면에서 어, 그 독립소송 참가, 국제기금의 소송을 참가할 때는 이미 책임협약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또는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때는 그 절차에 어, 국제기금이 소송 당사자로서 어, 참, 참여를 참 하고 그, 또그 재판의 효력을 그대로 어, 기판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어, 첫째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1992년 국제기금의 보상책임의 사유와 어, 이 협약의 면책사유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두번째,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는 유료오염손해에 대한 법률적용관계를 충분히 비교 설명해 봐야겠습니다. 세번째,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의 소송 참가 요건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네번째,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과 비교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상으로 어, 제 2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